안녕하세요. M대형입니다. 차박이나 캠핑카 또는 농막에서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를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330W짜리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330W로 14.6V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한다면 이론상 330W 나누기 14.6V 하면 대략 2 2 6 암페어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이요 그러나 현실은 이론과 다릅니다 그 330W 패널로 1 0암페 충전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0W 패널 한 장으로 최대 실제로 가능한 최대 충전량은 얼마일까요 자, 봄과 가을에는 뭐 차에 수평 설치를 하셨다고 해도 날씨가 좋은 날 정오에 최대 20A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요 믿기나요? 아, 우리 보수적으로 뭐 30% 날리자고 했는데 실제로 컨디션 좋으면 최대 20A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오히려 충전량이 떨어져요 왠지 알아요? 여름에요? 네. 덥죠? 네. 더우면 솔라셀의 온도도 올라가. 그러면 아... 셀의 내부정이 올라가면서 전기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태양광 발전 충전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뭐 300W, 330에서 330 이상으로 끌어낸다는 아... 아니에요.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번째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거 태양광 패널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여기 솔라셀이 있습니다. 이 솔라셀 하나의 출력은 0 5 v 예요 만약에 이 솔라셀에서 0.5V 15A 전기를 생산한다 이거를 36개 붙여놓으면 18V 10A 출력에 태양광 패널이 되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했죠? 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깨끗이 닦아달라는 게 전체를 깨끗이 닦는 것보다 얼룩진 데를 찾아가지고 닦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10A를 생산하는데 나뭇잎이 여기 붙었다 떨어져가지고 얼룩이 생겼어. 그런 경우는 이 셀의 전기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10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구, 어. 5A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아까 36개의 셀이 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네. 얘가 5A를 생산하면 다른 애들이 10A를 생산하더라도 모든 전기 생산량이 5A로 떨어져요 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생산량이 다른 태양광 패널을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 전압은 모든 패널에 전압을 더하면 그게 나와요 30V 3개 연결했다? 90V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류는? 전류는 선이 몇 개예요 직렬은 직렬 연결했으면 을 전선이 하나야 아, 네. 근데 10A 생산하고 20A 생산하고 30A 생산하는 패널이 있다 그럼 10A 생산하는 애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10A밖에 안 흘려요 아 그럼 30A 생산하면 뭐해 길에서 안 보내주는데 아즉 10A, 30A, 20A 조합으로 직렬 연결을 한다 그 패널은 최대 전류량이 10A가 됩니다 가장 작은 거에 맞춰져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패널 전체가 지저분한 게 문제가 아니다 셀 하나에 얼룩이 생기면 그셀 하나에 전기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멀쩡한 다른 애들도 다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얘예 생산량에 맞춰지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 붙으면 그래 가지고 전기 생산이 보통 50%가 줄어듭니다 그런 걸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패널만 잘 닦아도 전기 생산량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맞게 충전 컨트롤의 세팅을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납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태양광 컨트롤러는 출고 시납 배터리 세팅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구입한 상태에서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뭐 제품마다 틀리지만 저희는 이피솔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충전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컨트롤러를 이용해 충전 전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충전 전압 맞추는 건 아마 저희가 예전에 동영상 한번 찍었을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 동영상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세 번째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네.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네. 한쪽에는 배터리가 있고 한쪽에는 아 요거 패널 전원장치 여기 실세라서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를 설치를 할때 패널 쪽에 가깝게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터리 쪽에 가깝게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배터리 쪽에 가깝게 해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최대한 배터리 쪽이에요. 뭐 간단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패널은 전압이 몇 볼트라고 했지? 아까? 36볼트. 얘는 12V 네. 전압 높은 쪽이 송전을 할때 전력 손실이 적고 적어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결론부터 컨트롤러에서 배터리까지 6AW g 전선 엄청 두껍죠 인버터용 전선이에요 1m 이내로 사용해 보세요 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충전량이 제 생각으로 20에서 30%까지 늘어나는 그것을 직접 볼수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컨트롤러에서 배터리까지요 그럼 간단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굵은 전선은 아니에요 일단 짧죠 1m 안쪽이에요 1m 안쪽에 전선을 배터리에 연결합니다 지금 세팅은 36V로 되어 있네요 태양광 패널의 전압이고요 자.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패널을 항상 연결할 땐 배터리 먼저 패널 나중에 네.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충전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자, 얼마 충전됩니까? 14.4A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네. 보이죠? 네. 이제 바로 연결을 끊고 전선의 길이만 늘려보겠습니다. 5m 어, 한 5m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자, 충전량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극적으로 많이 줄진 않네요 어? 10.3까지 줄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 나는 걸까요? 대략 30% 정도의 충전량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뭐만 했는데? 케이블 길이 케이블 길이만 늘렸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죠 컨트롤러와 배터리까지 전선 굵기를 짧고 굵게 해주세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패널을 깨끗이 닫고 충전 컨트롤러를 여러분 배터리에 맞게 설정을 하고 컨트롤러에서 배터리까지 전선을 짧고 굵게 사용하면 330W 패널 한 장으로 최대 20A 가까이 충전되는 걸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300W 패널을 가지고 세장 어, 가지고 60A 정도 충전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배터리에서 컨트롤러까지 1L 이내에 6AWG 전선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컨트롤러와 배터리 사이의 거리가 짧아질 수 없는 차도 있어요 이미 공장에서 배선 작업을 다 해서 나왔어 전선을 바꾸려면 내장을 다 뜯어야 되는 차도 있고요 어떤 농막 같은 경우도 설치를 그렇게 해 버렸어 이미 그래서 거기서 농막까지 전선을 끌고 오다 보니까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얘기를 해 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전선에는 모든 도체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뭐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R이라고 하죠. 전선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은 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짧게, 짧고 굵게 하면 저항은 작아집니다. 저항이 작아지는 게 충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도 커지겠죠. 그리고 저항이 있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출발한 곳과, 출발 여기서죠? 도착한 곳 사이에 전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걸 전압 강하라고 불러요. 전압이 떨어졌다. 언제? 저항이 있는 도체에 전기가 흘렀을 때, 그리고 전압이 떨어지는 양은 흐르는 전류의 양에 비례합니다. 여기 공식 한번 적어주세요. 그 V는 I 곱하기 R이에요. 만약에 여기 10A가 흘렀다. 네. 10A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가 0.5V 발생했습니다. 그럼 20A가 흐르면 저항으로 인한 전압 강화는 0.5V 두 배, 2배, 전류가 두배 들어가면 1V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럼 한번 진짜 그런지 실험을 해볼까요? 네. 지금은 태양광 패널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네. 끊었으니까 전기가 안 흐르겠죠 안 흐를 때 여기 표시되는 거 보세요 13.4 v 트 네. 13.4 v 트 네. 동일하죠 네. 네. 동일합니다 이제 이 전선에 전기를 흘려 볼게요 이 전선 저항을 제가 측정했는데 대략 0 5옴 정도 돼요 한번 전기를 흘려 볼게요 네. 태양광 패널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저항으로 인한 전압 강화가 발생할 겁니다 아직은 안 흐르고 있죠? 13.4요 안 흐를 땐 네. 자, 지금의 전압은 어때요? 둘다 아까 13.4인데 지금 여기는 14.6 여기는 13.5 자, 전압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전기가 흐르니까 와 10A가 흘렀죠? 네. 지금 10A가 흐르고 있어요 네. 10 곱하기 아까 아 저항이 더 되나 보다 0.18 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출발점에서는 14.5 볼트 이지만 도착한 데 전압은 도착점에서의 전압은 13.5 볼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압가 보이시나요 네 지금 긴 전선인 거죠 예 방금 보신 것처럼요 지금 전선을 길게 했더니 약 0.1V가 아니지 1V 정도의 전압 강화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컨트롤러는 14.6V라고 인식을 했는데 실제 배터리 전압은 몇 볼트였어요? 13.6V였어요. 자, 1V의 전압 강화가 발생한 상태에서 14.6V로 충전하면 이 배터리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배터리는 1 3 6이지만 컨트롤러는 이미 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배터리는 완충전압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충전기에 꼭 있는 게 있죠 뭐지? CCCV 네. 예, 컨스턴트 커런트 14.6V가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전기를 보내요 음... 아까 1 3배로 충전했죠 네. 이제 1 4 6에 도달했어 네. 그러면 14.6V를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전류량은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줄여요. 줄여요. 그게 CV 모드예요 음. 그러나, 이 배터리는 충전이 된 걸까요? 안된 거예요. 전선 뽑으면 13.3V로 떨어져요. 네. 절반밖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하나 때문에? 전선 길이 때문에. 전선 길이 하나 때문에. 네. 어... 네, 만약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였다면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압이 어때요? 그렇구나. 리니하게 떨어지죠? 네. 아, 1V 덩어리 충전되는 거한 10%밖에 차이 안 나요 네. 네, 리튬이온 배터리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90% 충전하고 쓰면 좋지 음. 그러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전압이 극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SOC 개념을 도입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뭐 95% 충전 유지 못해요 얘는 완충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선 길이 때문에 완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전량이 맨날 300와트짜리 4장 달았는데도 나는 30A 충전이 안돼 그런 분들 보면 이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렇다면 전선으로 인한 전압 강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전선 짧게 주는 거예요 짧고 굵게 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차는 작업, 어떤 집은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네. 그럴 때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볼까요?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건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 왜냐면 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만 시도를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정확한 테스터기가 있어야 돼요 어. 그럼 제가 장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설명 드릴 건지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배터리의 용량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아... 용량을 네. 측정하려면 이 장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어... 먼저 배터리를 방전시키면서 용량을 네. 측정하는 거예요 네. 정확한 전압까지 방전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방전시키기 전에 충전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음... 자, 충방전 기능이 있어요 음... 배터리 용량 측정하려면 배터리의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죠?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서는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고요 충전하고 방전하잖아요 여기 보면 충전방전선이 A자예요 이 전선으로 충전하고 방전하는데 이 전선으로는 배터리의 전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런 정밀한 장비들은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주기 위해서 선이 하나 따로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v 라고 이게 바로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하는 선이에요 이 선에는 전기가 안 흘러요 뭐만 한다?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전기는 이 선에서 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선의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네. 전압 오차가 발생해도 정확히 배터리를 14.6V까지 밀어 넣어요 충전을 그리고 2.5V 아니면 10V까지 반전을 시켜요 왜? 전압을 측정하는 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로 인한 걸 무시하고 이선 가지고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컨트롤러에는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하는 선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 컨트롤러 가지고 전압 강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아까 전압과 강몇 볼트 일어났죠? 1볼트만큼 1V. 충전 전압을 높여주면 전선의 길이로 인한 전압 강화는 이렇 충전이 안 되는 문제 있죠. 적게 되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 어, 네. 엄청 간단하지. 뭐만큼 해주면 돼? <웃음> <웃음> 전압. 전압 강화, 강화된. 그러니까 떨어진 전압만큼 네. 네. 출발시켜줄 때 높여가지고 출발시켜주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네. 정리를 한번 하고요. 네. 네. 방금 전압 강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첫 번째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날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전기 적 아까 봤죠 전압 강화는 뭐에 비례한다고? 전류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럼 구름 껴 가지고 전기 생산도 안할때 측정해 봤자 측정이 안 됩니다 맑은 날 12시부터 1시 사이에 측정을 해 주세요 두 번째 충전으로 인한 전압 강화를 측정하기 전에 배터리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무인버터도 연결되어 있고 다른 충전기, 주행 충전기, 뭐 DC 12V 있죠? 그거 싹다 빼주세요 왜냐? 전기 쓰고 충전하는 것도 배터리 전압에 오차를 만듭니다 싹다 빼주세요 딱 뭐만 연결돼 있어야 되냐 태양광 패널 컨트롤러 배터리 요거만딱 연결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배터리에 보면 볼트 미터 있을 거예요 컨트롤러에도 볼트 미터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보고 하지 마세요 왜냐 이거 오차 심해요 잘못 뽑은 경우 0 6볼트까지도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배터리나 컨트롤의 볼트 게이지 믿지 마시고요. 뭐만 믿는다? 테스트. 테스터기. 꽤 정밀한 테스터기. 만약에 여기서 0 1볼트 정도 오차가 있어도 동일한 테스터기 가지고 하면그 오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0 1볼트 여기서도 0 1볼트 결과는 같아진다 전압 강화를 측정할 수가 있다. 언제? 충전이 되고 있는 도중에요. 그러니까 테스터기만 믿고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측정을 해볼게요. 측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출발하는 전압 컨트롤러에서 몇 볼트 나옵니까? 14.4 볼트 벌써 디스플레이랑 차이가 벌어지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네. 배터리 몇 볼트입니까? 13.6 볼트입니다. 자 14.4, 13.6 전압 강하는몇 볼트입니까? 0.8 볼트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측정된 전압 차이만큼 컨트롤러의 충전 전압을 높여주시면 돼요. 바로 해볼게요. 0.8V를 높이겠습니다. 잘못 눌렀어요. 14.6 더하기 0.8은 15.4 15.4로 다 바꿨어요 0.8을 다 했습니다 오케이 충전량이 늘어나나 볼까요? 아까 9.1% 정도 충전됐었죠? 네 자, 충전량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전압 강화만큼 보상을 해줬어요 음... 전압 강화 0.8V만큼 올려줬어요 충전량 어떻게 됐죠? 13.7% 올라갔어요 대략 30% 정도 증가를 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태양광 충전이라는 딴 사람보다 안 되는 것 같다 했을 때 문제는 거의 50% 이상 이쪽이에요. 컨트롤러와 배터리 사이에 전선이 너무 긴 경우 가장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러와 충전기 배터리죠. 배터리 사이에 전선을 6AWG 1m 이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저히 전선 길이를 줄일 수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번 동영상에서 충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만큼 출발시키는 충전 전압을 올려서 태양광 패널의 충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전기에 대해 잘 아는 분들만 시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 잘못 높여 측정 잘못하고 전압 잘못 높여가지고 배터리를 과충전되게 만듭니다. 그 잘못해가지고 충전 전압 올렸다가 배터리 과충전돼가지고 막 부푼다. 그렇게 발생하는 사고는 작업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오늘 이거 약간 위험한가? 근데 사실 전기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압 강화라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전압을 따로 측정하는 선을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고요. 네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